<웃음> 진짜. 야, <언제 웃음> 아, 진짜 형 코를 진짜 아! 아! 아! 이렇게 <웃음> 보니까 진짜 <웃음> 진짜 와우 진짜, <웃음> 진짜 심했어 형나 그, 그냥 <웃음> 잠들지 <웃음> 마 아니 나는 너 완전 을 더였어 <웃음> 나 그냥 조용히 잠들었어 아찬이형찬 차이, 차이 형 계속 소리 내잖아요? 아, 차이 형차근가생각아 <웃음> 음, 음, 아니 난가아 어. 아, 근데 끙끙 알아. 어. 알아 어 끙끙 이렇게 알아 승우 형은 자다가도 맨날 머리 이렇게 만져 어. <웃음> 승우 형은 머리 넘기고 <웃음> 저는요? 너수빈이면 음. 갑자기 자다가 아니 넌 이러지 세준아 승식이 어? 승식이 어떻게 안 넘어? 아니 나승식 세준이 있는데 세준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야 그래서 살짝 열어봤더니 세준이가 자다가 깨가지고 너 승식이 요자 도르세요 아이 도르세요 얘얘 분명히 나한번 자는데 베개 한번 이렇게 던진 적 있어 너내 다리로가 한번 백일을 아, 빡, 빡 던진 거야. 아, 근거 있긴 그, 해가지고 그, 뭐야, 로고 세는데딱 느낌이 쎄한 거야. 다리가 약간 저려. 아니 다리가 건너편 방에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넷플릭스 보다가 갑자기 아이, 저 여자분 <웃음> 갑자기 나 이런 아이고, <웃음> 나 조용히 열어봐. 세준이 <웃음> 혼자 아, 화나가지고 마사지숍이어서 그래. 야, 다두명다 있어. 네, 박수 좀. 지금 두 시에 갑자기. 야, 상분 준다. 일어나 이거 만나. 어, 힘들어.